가수 일라이가 진격의 언니들을 찾아 눈물을 보인다. 채널S 진격의 언니들 측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연예계 은퇴 일라이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예고편으로 궁금증을 자아냈다. 6일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영상에서 일라이는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다면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언급했다. 그는 저도 욕 많이 먹었지만 저의 부모님까지 라며 그동안의 사연을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mc 박미성과 장영란이 일라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기면서 과연 그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라이는 지연수와 이혼 후 지난 7월 종영한 tv 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2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재결합 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일라이 부모님과 지연수 사이 갈등 등이 전파를 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격의 언니들은 오는 12월 6일 화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